안녕하세요 파유양입니다 오늘은 또 뭔가 제가 또 사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걸 사왔어요 아마 한국 에사는 거의 안 알려진 만년필을살거예요 어우... 카메라가 어떻 흔들릴텐데 이게 콘클리너 회사에서 나온 만년필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미국 회사인데 오... 저도 이번에 처음 이번에 만년필... 만년필 이번에 만년필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게 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어, 역시 콩클린, 콩클린 빅토리아 만년필이라고 되어 있구요. 어, 현재 아마존에서 40달러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요. 어, 40달러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깨나 고급진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네요. 아한번 내용 물어볼까요? 네 디자인은 꽤 예쁘게 잘 뽑힌 걸볼수 있어요 네그 외에는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뭐 컨버터 보증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증서는 한국에선쓸수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그외 밑에 카트리지가 두개 들어가 있네요 카트리지 하지만 전안쓸 거므로 패스하고 그 다음에 전 안에 이게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감이 꽤잘 되어있는 걸로 보이네요. 물론 이건 리뷰에 따로 다시 설명할 거지만 네 컨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CP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얼마나 잘 나오나 한번 CP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쓸작대기 없는 것들은 전부 주방시키고 일단 여기에는 워터맨을 한번 라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라미를 좀안쓴것 같은데 라미 잉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라미 잉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절로 음... 가 맞냐? 어, 왜안 열리니? 순간 안 열어서 깜짝 놀랐지 않니? 엄마야. Oh 조금 컨버터가 조금 헐거워 보이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헐겁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나중에 시필 나중에 리뷰를 하도록 할때 그때 한번 한번 한번 한달 후에 리뷰를 할때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할 때 자세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잉크는 라미 잉크를 넣은 상태고요 일단 얼마나 흐름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네 잉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잉크 흐름은 꽤 좋은 편이고요 f 프닙을 샀는데 조금 얇다고 볼수 있겠어요 약간 유럽 기준으로 약간 EF닙 정도로의 굵기를 볼수 있어요 잉크름은 깨서 온 상태고요. 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만 여기까지 팝도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그럼 빠이빠이.